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이 단지를 넣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쏙쏙쏙 뽑아서 영상을 구성해봤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분양가인데요. 제가 현장 분양가부터 주변 시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입이 15개나 있는 곳이고 그 중에 84가 14개 타입 101이 4개 타입입니다. 33평, 40평 이렇게 되는거죠. 분양가는 34평이 7억 중반이고요 40평이 9억에서 10만원 빠진 금액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게 계약금하고 중도금이었는데요. 계약금은 20%를 한꺼번에 내셔야 되고요 중도금은 4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어? 발코니 확장 금액까지 하면은 9억 원이 넘는데 대출이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셨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되는 금액이 공급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금액이 9억이 안 넘기 때문에 이번 힐스테이트 리시빌 강의 같은 경우는 모든 타입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위치는 여기가 서울에서 강동구는 이쪽 동쪽 끝에 있죠. 이 동쪽 끝에서도 리 네, 리슈빌 강일은 이제 완전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이거든요. 확대를 해보면 이 지구 내에서 가운데 있고요. 이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규모였습니다. 여기는 809세대인데요. 이 정도면 대단지냐 이런 문의가 좀 있었는데 서울에서 700세대 이상이면 은 그래도 대단지로 분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우선 공급하고 전매 제한인데요. 우선 지역 우선 공급은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50% 그 나머지 50%의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의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매 제한인데요. 전매 제한하고 재당첨 제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매 제한은 8년이어서 2029년 1월 7일부터는 매매가 가능하고요. 재당첨은 10년입니다. 어쨌든 전매자는 제 8년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시세인데요. 제가 하남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현장이고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하남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미사광변 리버뷰자이에요이 리버뷰자이의 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준공한지 3년 정도 됐는데 분양가는 5억 중반이었고 지금은 12억 중반 수준입니다. 매물은 15억까지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12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이라는 거 생각하면 은 이번 2시일 강일이 7억 5천이면 저는 합당한 가격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억 중반에 나오기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한강뷰라 대박이라는 분하고 지하철하고 멀기 때문에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강뷰가 보이기는 보입니다 여기가 단지고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한강뷰 불패라는 공식에는 어울리는 단지죠. 어쨌든 기존에 무트하니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호갱논노에 미사광변 리버뷰 자에 사시는 분이 자기 집 전경을 한번 찍어 올리신 거예요. 보면 은 한강이 잘 보이죠.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강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동호에 따라서 보이는 집이 있고 안 보이는 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교육도 괜찮은 편이에요. 우선 강빛초등학교가 단지에서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단지거든요. 중학교도 뭐 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도보로 10분 이내로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학 분위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9호선 4단계 연장인데요. 이게 뉴스가 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부로 국토부 승인이 났어요. 제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단계 추가 연장이 조건부로 추진이 된다는 예용입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일단은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음, 지금 3기 신도시에 힘을 싣는 걸 생각하면 예타도 어쨌든 팍팍 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슈빌 강일도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보로 이동할 만한 거리에 구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에 베드타운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현장이고요. 이쪽에 상가 지역이 있긴 한데 뭐 프라자 상가나 그런 소규모 상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표시해드리는 여기가 미사강변 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인데요. 도보로 10분 밖에 안 걸리긴 하지만 전형적인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방문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타운이라는 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역세권이 아니라는 거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9호선이 연장되더라도 여기인데 9호선이 돼도 15분 정도는 걸리고요. 현재 9호선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5호선으로 가야 되는데 5호선은 강일역, 상일동역이고요. 걸어서는 못 갑니다. 걸어서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로 가야 되고요. 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쉽다고 꼽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송전탑이고 두 번째가 고덕 차량 사업소입니다. 고동차량사업소는 여기 있으니까 현장에서 좀 거리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 송전탑은 이쯤에 있는데 직선거리는 500m밖에 안 됩니다. 500m가 영향권이냐 아니냐는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매제한 8년인데요.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니까 여러분들 감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동배치입니다. 동배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좀 특이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층하고 고층이 어우러져 있는 구조고요. 가장 높은 게 27층이고요. 저층은 여기 낮은 것들이 6층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높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10층입니다. 옆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6층, 여기가 10층 여기가 27층이고요. 어, 저층은 아무래도 한강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층도 일부 동에 한정해서 한강뷰가 보일 것 같습니다. 100% 보이는 동도 있고 뭐 이렇게 옆 보이는 동도 있겠죠. 얘네들게 중앙정원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관심을 갖추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법입니다. 이는 타입을 한번 봐야겠죠. 우선은 이제 단지 배치도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색깔별로 타입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찾아서 이제 저층에 분포했는지, 고층에 분포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84LA 타입입니다. 84LA 타입은 54세대고요. 84LAC가 있는데 에는8 8세대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3베이고요. 그리고 마통풍 구조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형태고 익숙한 구조인데, 어 신규 택지개발지인데 4베이가 아닌 거는 조금 아쉽죠. 그래도 위안으로 삼을 만한 게 드레스룸과 펜트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본 84LA하고 84LAC는 저층의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층으로 되어 있고요 1 2다 찾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치도로 보고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84LB입니다 총 58세대고요 여기도 3배이에요 여기 있는 평면들은 다 독특합니다 뭔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자 이게 거실과 침실 3개가 한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거실은 창문이 2개가 있습니다. 다만 네, 침실 1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맞통풍은 아닙니다. 그래도 위안으로 삼을만한 건 드레스룸이 이렇게 꼼꼼하게 있어요. 그래서 수납하는 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 4 l B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다 저층이에요. 자 다음 8 4 l C고요. 총 20세대입니다. 어, 이렇게 20세대 같은 경우는 에 자투리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운데에 통로가 있는 구조고요 3배인데 네, 이런 구조는 보통 펜트하우스에 넣는데 84에서 이런 구조로 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역시 84LC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LD입니다 총 16세대고요 구조가 난해해요. 익숙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드레스룸이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걸위안을 삼으면 될것 같고요. 84L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으세요. 대부분 저층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LD, A, LD, B, LD, C 구조고요. 이게 독특한 복층이에요. 저처럼 아이들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84LDA는 하층이 거실하고 주방이 있고요. 상층이 침실 3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LDB 같은 경우에는 하층에 침실이 있고 상층에 주방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LDC는 반대로 하층에 주방 거실이 있는 형태고요. 층을 보면은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두개 층을 다 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복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LDA는 1층에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보시면서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8 4 t A인데요. 아마 여기는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층도 섞여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구조가 아주 어, 좀 트렌디한 구조는 아닙니다. 옛날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침실하고 거실, 주방 이렇게 있는 구조고요. 침실 나머지 두 개가 위에 이렇게 따로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북향 같은 경우에는 향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침실을 이제 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옛날 구조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위안으로 삼을 만한 게 드레스룸은 그래도 꼼꼼하게 다 열심히 넣어놨습니다. 84TA는 이렇게 고층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다음은 84TB인데요. 84TB는 예, 3배인데 3이도 아주 그냥 독특한 구조입니다. 주방이랑 거실이 이렇게 누워있는 구조고요. 맞통풍 구조가 아닙니다. 저층이랑 고층을 이렇게 넣으려다 보니까 이런 구조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드레스룸은 꼼꼼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84TB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고요. 이 색깔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84TC인데요. 뭐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 펜트하우스에 있는 이런 구조인데 84에서 이런 펜트하우스의 구조를 만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침실 3개가 모두 한 면을 바라보고요. 거실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런 구조면은 구성원 간의 프라이버시는 아무래도 잘 보호할 수 있지만 통풍에는 불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84T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나와 있죠 자, 다음은 40평으로 넘어갑니다 4 0평네 4개밖에 안 돼요 101LA 타입이고요 총 51세대입니다 주력 중에 하나죠 하나 둘세개3베이고요 마스터룸에 드레스룸이 같이 있는 구조입니다 드레스룸이 두 개가 있고 현관 팬트리도 있는 구조예요 아마 1 0 1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LA 같은 경우는 이 색깔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얘는 저층하고 고층이 섞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에 따라서 저층을 받을 수도 있고 고층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확률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01LB입니다. 여기도 40평대고요. 총 42세대고요. 아까 LA에서 뒤집어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실, 거실이 있고 가운데 가족실이라고 해놨는데 구조가 붕 떠서 가족실이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드레스룸이 두 개가 있는 구조고요. l p 는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은 101TA고요. 총 82세대입니다. 주력평형 중에 하나네요. 거실하고 침실이 넓게 되어 있는데 남향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거실하고 침실 1이고요 나머지 침실 2, 3 그리고 가족실은 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101TA 같은 경우는 이 색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고층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인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1TB고요. 마지막 평형입니다. 총 72세대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방세 개와 알파룸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고요. 마통풍은 아닙니다. 침실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드레스룸 팬트리를 열심히 넣어놓은 구조고요. 101TV는 여기 있습니다. 요 색깔 넣어서 여러분들 청약을 넣으시면 돼요. 얘는 확률상 고층이 걸릴 확률이 그래도 높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물어보신 게네 얼마가 필요한가였습니다. 우선 계약금 은 20%였고요. 중도금은 4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후불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나중에 내시는 구조고요. 5회차, 6회차는 미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이건 제가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점이 되시면 건설사하고 작은 플랜을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일정이 따로따로 따로 있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청약시 유의사항입니다. 청약시 유의사항도 제가 꼭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인 건데요. 투기 과열 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제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점이 50% 있고요. 중도금 대출은 40%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에 여기에 해당되는거죠 해당지역의 50% 수도권의 50%를 배정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가 되려면 일단은 네,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되고 지역별 면적별로 신청 가능한 금액을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되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맞춰서 금액을 넣어놓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청약 일정입니다. 청약 일정, 특별공급은 28일에 있고요. 일반 공급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 화요일에 일반 공급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공급 넣고 일반 공급도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얘는 중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얘 넣고 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어, 내용이 좀 길었는데 타입이 워낙 많아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최대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른 단지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곳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치 채널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stepped in sweet confection i need you're my sugar baby i you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i need y o u r my sugar